지금 당장 턱 끊어져가지고 너 라오스 다시 갈래 하면은 네갈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좋았던 나라였고 아 여행 마지막 날이고 비행기에는 서 2차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동해야되다보니까 고뭐 실상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간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자고 일어나그 했는데 오늘은 일정이 좀 여유로운 편이라 네 아침을 좀 먹으러 갈건데 어제 이것저것 찾아봤어요. 보관이 국수가 좀 유명하다고 하니까, 형이 어떤지 찾아봤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현지 라오스의 맛을 뭐 기대하고 갈 거면 가지 마라 뭐 이런 평들이 좀 많았는데. 어쨌든 근데 또 라오스 와서만 또 먹어볼 수 있는 가게니까 전또 가보려고 하거든요. 딱 오면은 여기 한국어로 써 있어요. 자, 바이디.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형들은 뭐 이런걸 먹을걸차라 그냥 다른걸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개인 취향은 있는거니까 제가 먹어본 소감으로는 과연 저런 맛을? 한국인이 안좋아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얼른 바투사이를 보고 전망도 올라갈거거든요 아 근데 계속 뭔가 집에 가 생각하니까 조심이심하네 좀 저기 어렴풋이 지금 황금탑이 보이는데 저게 아무래도 내가 가고 있는 반루왕인것 같아요 아씨 그냥 툭툭이 탈걸 그랬나 너무 먼데 이것보다 여기도 금요일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이랑 되게 어제보다도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이쪽 야시장 거리가 어이비엔티아는 진짜 하루면 될것 같아요 벌써 정든 것 같아 라오스아제 어,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다니면서 진짜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던 곳. 라오스가 강뱅밖에 없다는 그런 저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린 그런 여행이니다 어, 지금 당장 턱 끊어져가지고 너 라오스 다시 갈래 하면은 그냥 네, 갈것 같아요, 저는. 그만큼 좋았던 나라였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. 그러면 이제 또정상 찍기를 위해서 정상은 여기까지